스가랴아 11장. 레바논아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잔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 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 즉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달 동안에 내가 그새 목재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폐함에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품싹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품삭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림바, 그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은 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 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화이슬 진저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가야 11장을 읽으셨습니다. 스가야는 다리오 왕 제2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페르시아 시대를 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깊어지던 그런 때였지요. 특히 스가야서 11장은 그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 다시 말해서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70년, 그 70년이 다 끝나가는 그러한 때의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울 때의 그러한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또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와 환상으로 표현된 하나님 백성의 구원, 그 회복, 그 과정이 담긴 것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어느 목자가 자기 품삭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은3 0을 달아서 그 품삭스로 내놓았다는 이야기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1장은 목자이신 예수가 어떻게 팔려나가는지, 그리고 그 값이 누구에게 던져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스카랴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한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데 두 막대를 꺾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막대의 이름은 은총이고 다른 하나는 연합입니다. 목자가 일을 하다가 미움을 당하고 결국 품싹스를 계산하고서는 은삼십을 달아서 받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예수의 제자로서 함께했던 유다의 배반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기존에 나온 많은 주석들에 따르면은 스가려서 11장에 나오는 이 목자는 못된 목자, 양떼를 버린 목자, 불성실한 목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겨우 은3 음 0개만 받고 더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과연 그것뿐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아베르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야가 오늘의 읽은 이 스가야입니다. 여러분, 스가야서 11장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Thank you.